이게 교실의 프레젠테이션용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음, 네. 이렇게 돼. 여기서 더블클릭하면 커져. 그러요 네. 그러니까 뭐, 모든 게 완타치로 이렇게 되니까 춤처럼 음. 작동이 필요 없잖아. 그래서 거기다 놓고 여기서 매일 강의하고 여기서 교, 교수하면 네. 그 시간에 교실에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네. 그 시간에 그곳에 그 선생님도 가야 되잖아.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집에서 봐도 되고 네. 선생님도 집에서 할수있어 그렇죠. 이제 그 VR 머신 거. 예예예. 예. 그리고 나면 저 강의는 내일 봐도 되고 내년에 봐도 돼 그렇죠. 그렇죠. 그냥 교실에 디지털 트랜스폼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 소식은 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기독교에는 메타노니아, 네. 예수님의 네. 산상수원에서 메타노니아, 회개하라. 네. 천국에 가까웠다. 그 메타노니아가 메타가 그 우리에게메타버스는 다양한 세계의 생각을 해라. 그치. 그런 뜻이에요. 회계가 아니라. 그런데 네. 네? 네. 우리는 번역을 회계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깨달음을 얻으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원래 네? 뭐그 사람들 얘기지만 은 책에는 그렇게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산상수훈 하듯이 스마트 세상이 왔다는 걸 2007년도에 IBC 그 네. 매장에 그, 그 컨퍼런스에 인바이트 스피커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탐슨 내가. 그때 네. 뭐 우리 좀잘 나와서 그러죠. <웃음> 네.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정보화 시대가 이메일 시대가 아니라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 정보화를 바꾸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방송 전이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돼야 된다. 네. 네? 네. 그 메시아가 메시지 그런 뜻도 있을 수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한때 했었어. 우리 다른 아, 로봇들 얘기를 하고. 지금 나는 이걸로 스마트 교실대됐으 교실 수업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조금 바꿀 수 있다. 예. 그럼 선생님의 역할이 강사냐 코치냐 응? 아까 그랬잖아 우리 DNA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주의 비밀이 다 사람들마다 있다고 보면 학생들이 자기가 아는 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예요 그러려면 그거를 선생님들이 깨치게 하는 코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비밀을 다 얘기하는 거아니고 깨우치게 하려는 거잖아 그런 것 같은 거를 하는 시대가 되니까 나는 이제 어제 내 페이스북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유달산에 거기 목포에 예, 사진 찍어서 예. 목표에 우리 시뮬레이터를 하니까 거기 잠깐 예. 식사가 된다고 유달산 사진을 찍으면서 음. 순천대학에 그걸 설치하고 예. 스마트 세상에 왔다는 걸 외쳤는데 메타노니아 예. 깨우쳐라 스마트 예. 세상에 왔다. 예. 유달산 산상순. 예. 그리고 서울 오는데 기차, 기차를 타고 오는데 그 기차는 나만 탔더라고. 밤. 기차라서 음, 음, 그래서 그 기차 KTX를 타가지고 네. 서울로 입경을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할때저 <웃음> 당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네. 내가 이 특별 열차, 저 네. 누구야 그 저, 김정은이 타는 특별 열차 네. 한 칸을 한 빌려줬나보다. <웃음> 네. 짜자자자 하는 소리 올린 거야. 이런 이런 것에 그이 방송 방식을 함들 이렇게 만드는 거가 됐을 때 이게 교실이냐 교실이 교실이냐 그거예요. 네. 음. 그래 이 그? 음.